안녕하십니까. 격투기팀, 보디빌딩팀, 주직수 팔씨룸팀과 함께 미니게임을 진행하면서 승자에게는 상대팀을 고를 수 있는 지목권을 드립니다. 패자에게는 부족적인 벌칙을 한층 불아서 코스프레 시키기 이 게임에서 승리시 저희가 보충제통을 하나 드려요. 저거를 가장 많이 획득한 팀이 마지막에 승자가 되는 구조입니다. 얼마나 빠른지 한번 볼게요. 진심이 뭐야? 3, 2, 1 200! 200! 200! 200! 오케이 오케이. 아아아 어, 오2이 부러질 것 같아. 35, 36. 36. 오케이. 53, 53.68. 53. 데케이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 <웃음> <다진가한테. 웃음> <웃음> 뭐야! 나이스!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첫 번째 아, 이거 아우 뺏어 오기 <웃음> 뺏어 오기 하나? 뺏어 오기. 또, 또 뺏어 올수 있는 거예요? 보충이나 아, 아, 아, 나가서 아, <웃음> 예. 뺏어 오고 안 와주면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고대다 예. 팀별로 두명을 선정하셔서 9분의 합산 점수가 1500점에 근접한 사람이 승리하는 걸로 갈게요 하시르팀737 <웃음> 736! 어? 1473점이요. 1점이요자 지금 어디죠? 팔씨름 팀. 두개 쇠로 가져온 걸로. 팔씨름 팀이 세 통으로 1등. 지금 두 팀이 있단 말이죠. 둘이 쳐가지고 코스프레 당첨으로 가겠습니다. 오.. 오케이. 오.. <웃음>